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인물강의두 번째 시간으로 참사랑과 참 거짓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그저 대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쓰여졌다는 것을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쓰여진 것은 3차 전도여행 때 쓰여진 거로요. 에베소스와 마게도니아에서 쓰여진 것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쓰여진 연도는 5 3년에서또 57년 정도로 기억해 기억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나이는 4 8세에서또 52세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아, 여기서 보면 어, 그 2차 전도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차 전도행 중에 에베소서 사역을 한 동안에 썼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세럼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아, 계속 썼던 것이 고린도전서 B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런데 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A서를 갖다 쓴 것이 언제냐면 아, 그, 그 5장 9절이 나올 때 그,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란에 대해서 얘기한 걸 썼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 a 서로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 그, 고린도 전서 시서는, 그 에베소서 썼다가, 곧바로, 그, 고린도로 넘어가갖고, 아니면, 아마, 그,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직접 방문했는데, 아 그, 화를 많이 냈던,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얘기했던 고린도 시서가 있고요. 근데, 고린도 시서는,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지서는 마게도니아에서 빌보로에서 디도와 만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쓴 것이 마게도니아에서쓴 것이 고린도 후서고요. 조금 있다가 시간을 두고서 린 고린도 후서를 마게도니아에서쓴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동 체류를 했는데 이 내용들이 나와 있던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드르나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 시간이 두해 동안 있었다고 습니까 그러니까 2년 3개월을 고린도 교저 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개월 동안 있었던 것은 로마서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3개월입니다. 그래서 아그 어, 헬라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때 이것은 고린도 그러니까 로마서 썼던 거. 고린서에서 3개월 동안 체류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그 제목에서 보면 1년 8개월에 숨겨진 사역이라고 들 얘기했는데 이것이 언제냐면 아그 일루리건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한 건데요. 이것은 그 여기서 보면 그 마게도니아에서 그 곧바로 아 아가에로 내려가지 않고요. 일루리건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아그 다음에 아덴으로 해서 고린도로 넘어왔던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일루리건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역을 전부 다 합쳐보면 2년 3개월, 그 다음에 그 3개월, 1년 6개월 해갖고 저와 5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선서는 아까 5장 9절에서 나온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썼던 것이 고린도 에이서고요그 다음에 그 나머지 거는 고린도 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 고린도의 분쟁 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것은, 아, 그 다음에 분쟁 이유에 대해서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오해, 복음 전달자에 대한 오해, 바울 사역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음행하는 자들과 어, 저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해라. 그리고 부도덕한 자들과는 상종하지 마라. 밥도 먹지 말라고 나왔던 게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상, 어, 법정에 대한 소송, 그 다음에 성적, 부도 덕에 대한 내용도, 내용 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결혼 이혼, 그 다음에 결혼과 이혼 독신에 대해서 이게 나왔는데 이것은, 아, 결혼할 때와, 이혼할,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할 땐 이런 이런 경우만 이혼하라. 그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그대로, 만약 부르심이 있다면 그대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아, 처녀와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재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제사 음식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라 그렇기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라고 나왔던 것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수건 머리에 수건을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라 그 다음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그 뭐죠 자기 남편의 소속돼 있다 그 권위에 순종한다 그런 내용들 것이라고 볼수 있고요 주의 만찬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 그 내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성령 은사들에서 나왔습니다. 성령 은사는 아, 사용하는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 사랑, 그 다음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부활장, 그, 그, 부, 저, 이 15장은 부활, 부활이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죽은 자에 대한 부활,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순서들, 그 다음에 깨워서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부활한 자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왔고요. 변화된 생명에 대한 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아, 그다음에 나온 게 성, 그 다음에 나온 게성그성어그 연보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루살렘 모금에 대한 조언, 그 다음에 권면과 인사로 끝을 맺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오늘은 전번에 했던 내용들에 추가로 해서 나왔던 것들인데 요이 내용들은 뭐냐면 5장서부터 16장을 토탈해서 그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인저인 인, 그 인물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 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무 모무하는 자들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는 것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파당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나 아, 다 우리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한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근데 거짓 사도들이에서 아, 뭐라 럴까요그 자꾸 파당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왜 교회가 네개 파로 나눠졌느냐? 그건 너희들 욕심 때문이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글로에지 편으로서 편지가 왔는데. 왜, 이렇게 파당이 나왔놨다는 거죠.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난 그리스토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나오다고느냐 그것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는 바울에게,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 너희는 유기사람이 아니라, 아니리요. 그런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것이. 바울은 무엇이며 또 아볼로는 무엇이냐? 나는 침 얻고, 아라로는 무얼 지었고, 오직 하느님만 자르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각, 뭐예요? 은, 저, 각, 그, 그, 뭐예요? 은사대로, 사역자대로, 그 다음에 은혜대로, 주신, 그, 그, 성령이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는 사역자들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오직 모든 건 하느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지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그 이유가 뭐냐면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 께 빠지는 것이 맛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헛된 것이들이다.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것들이 이 파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나 아벌로케아바 모든 것은 뭐다 사망이나 증것이나 장례가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는 얘기죠. 세계나 이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다. 근데 너희는 누구 것이요? 그리스도 것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것. 나중에 그 나오겠지만 아까 여자나 남자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뭐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 법정에 맡긴다. 그래서 형제를 고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 송사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느냐? 뭐냐면, 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저 사람들한테 맡기냐? 왜 나쁜 그 우리한테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냐? 는얘기예요 너희 중에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들끼리 해결하지 왜 않고, 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느냐? 그다음에, 어, 그 차소한 일들은, 왜냐면, 그 차소한 일들은. 우리들이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데 왜 자꾸 자꾸 그렇게 세상적으로 나가려고 그러냐? 그랬을 때 뭐예요? 어 그럴 때 뭐냐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들한 자애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들한테 자들한테 맡겨도 되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로 믿는 사람끼리 서로 속이고 불의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냐? 너희들이 성주여그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참고 있냐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형제들 실축하기 위해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이얘기돼 해서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고린서 보면, 8장, 저 13절, 저 8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을 재물, 재물로 알고 먹고, 어, 어, 그들이 양심에, 양심이 다루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이들은 우상의 재물을 알고도 먹고, 그래서 그 양심에 화인 막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냐면, 먹지 않아도 먹어도 약한 자들에게는 거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보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가 믿지 않는 사람 집에서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 그 약한 사람들은 또어떻게 해요? 또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행동을 똑바로 해라 이 얘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 바오,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럴 바면 내가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라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알고도 먹는 것은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양심은 남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고린 선서 10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불신자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의 차례 높은 것이 있거든 그냥 양심을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근데 그것이 우상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먹지 말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좀진일보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다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먹어라.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는 먹지 말아라. 그게 영 없습니다. 내가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말한 양심은 남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양심으로 말하마 판단을 받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담은, 양심은 담은양 남의 것이니 남의 양심으로 판단할 것이다. 남의 나의 양심을 판단할 것이다. 저사람 양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뭐예요? 남들이 판단하니까 너희 행동에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하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남녀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녀 관계, 교회 안에서의 남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 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물은 남자로 머리에 모서 을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을 욕대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그 내용은 이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 머리를 썼다는 것은 뭐냐면, 어, 내가 누구누구에 소속되어 있다. 누구 남자의 남자에, 남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요, 요, 그런 전통이 이어져 가는 것이 천주교에서요두건을 쓰고 그, 기도하고 예비하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보시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예요 여자는 뭐예요두건을 쓰므로 해서 어떤 남자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우리는 누구예요 신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부와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니까 그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남자란 얘기입니다. 여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신부가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그니까 결혼하기 때문에 어떻게요? 해 우리는 여자고 남자란 얘기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그 예, 여기서 보면 여자나 남자나 전부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한테 속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는이라고 했는데. 아, 그, 머리를 보냐면, 머리를 가리게 한는 창기들이, 창기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제들은 머리를 다 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 사도들, 그, 그러니까 이 창기들이, 회, 그, 머리를 기르지 않은 상태에도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머리에다가 두건을 쓰라고, 수건을 쓰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는 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오, 난 것이 요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은 곳에서 났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여자는 그 남자에 속해 있다고 얘기하면서 또한, 또, 또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남자는 어떻게 해요? 여자에서 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여자가 남자에 섞여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또 남자는, 여, 남자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가 남자에게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라 말암만 낳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낳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두, 수건을 쓰으 해서, 두건을 쓰므로 해서 남자에 속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남자는" 여자 의 속에서 낳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모두가 평등하다. 그당시에선 파격적인 얘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여자를 어떤 그알기 낳는 도구 그거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도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 파격적인 남녀 평등의 어떤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더욱 세우 은사받은 자들이 더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면, 자,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과,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 주는, 주는 것과 같다. 주는, 주는 같으며, 그러니까 여러 가지나,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어, 성령은 나타내시면 유익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유익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 믿음, 뭐, 그다음 병고치는 은사, 그다음에 지식의 말씀, 능력해만, 영들의 분별한 각종 방언들, 방언 통역 같은 거, 그런 은사들을 줬는데,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 에베소서는 여기서는 오중지기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28절에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절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에 둘째는 선지자여 셋째는 교사에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여 그 다음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은, 내용들은 뭐냐면 자,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 각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에게 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자로그 다음에 목사나 교사로 삼아 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쇄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시며또 하는 얘기예요. 그 은사를 하며 그 다음에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그러면 뭐요? 예 너에게 보인다,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 자매들 을 위한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형제 자매들은 주의 말씀은 뭐냐면 과거에 이제 그, 그저 예루살렘 교회나 여러 가지 교회 보면 교회 보면 그 신분의 차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는데. 노예들은 어차피 교회를 빨리 올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빨리 와 이제 그 식사를 하고 나면 노예들이 왔을 때는 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지 많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세상과 함께 정자함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냐면 야저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람들 밥도 안 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게끔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때 서로 기다려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한테 그런 얘기죠. 네가 시장에 가 집에 가서 밥 먹어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모였을 때 같이 밥 먹어라. 그 만약 이런 것이 잘안될때 내가 가갖고 내가 바로 잡겠다고 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의 권리와 절제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 구장에서 고린도서 구장에서 보면 아 너는 사도가 아니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주 안에 행한 나의 일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않고 있냐? 알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다른 람에서 내가 사도일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그 베드로파죠. 나는 개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야 다른 나는 우리는 나는 그 사도가, 그, 그, 사도들은, 그, 전부 다그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강론을 배웠던 사람들인데, 야,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사도가 아니지, 너희게 내가 사도잖아. 너희가 내가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를 가리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은 사도들은 아내도 데리고 다리고 자기 권리를 다 했지만 나와 바나바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난 그렇게 해서 너희들 권리나 이런 것을 난 받지 않았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 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야. 나는 로마신이었고 히브리언이었고 유대, 저 유대인이었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정말 유명한 그 가마리엘 문화였었어.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야. 난 그렇지만 참그 자유로운 사람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율대인을 얻기 위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변한 것은 나 믿지 않는 사람을 구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구운 것이 한 것이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복음에서 했거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것밖에 없어. 난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야 너희가 지금 뛴박시 할때 마지막 한 사람만 월, 월계관을 주잖아. 그 상을 잤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 것이 뭐냐? 그 모든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게 그렇게 그 절제해서 그, 그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모든 걸안 하고 절제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운동 연습하고 다 그러잖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뭐 관계를 맺는 거 그런 것도 안 하고 다 절제하고 있지 않냐? 그 이유는 뭔지 알아? 내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 달림벽 뛰어박질 해갖고 상을 받는 사람들은, 그건, 뭐야, 썩을, 월계관을 받으라고 그렇지만 나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썩지 않은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꼬리점에 달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어. 그랬는데, 뭐냐면, 나는 근데 성, 싸우기를 허공고 치는 것 같이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사탄들이 우리를,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를 목표를 가기 위해서 고, 도착점에 꼬린점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사탄들과 싸우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이유는 내가 남을 전파한, 전파하다가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내삶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해. 무슨 얘기냐? 나는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래.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도의 권리와 절제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우상 숭배, 음행하는 자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적은 누르게 교회를 망하게 한다. 그 내용이 뭘까요? 자, 자이 중에서 보면 어, 음행은 음행은 이방의 중에도 없거니와 누가 아버지 아내를 느냐 누군가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마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뭐냐면 처벌 범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어, 아내를 범, 아버, 어머니를 범했다는 것은 그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위계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18장에 보면 내 어머니 하체는 아버지 하체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 하체다. 분명히 내의에서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범면 죽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 이런 사건이 또 나타나죠.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다. 사무엘 하 보면 압살롬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 다윗도왕의 후궁들을 옥상에다가 텐트 쳐놓고 범하죠. 그게 뭐예요? 왕과 함께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아버지후웅들을 동침을 하죠. 이거는 정말 잘못되면 천인 공로할 얘기죠.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중에서 왜 그것을 쫓아내지 않았냐. 어? 이런 자를 사태쫓 줘버려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육신은 멸하고 영원주의 예수날의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그 쫓아내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응? 그를 쫓아내면 결국은 죽게 되겠지만 그들이 만약 성병이나 뭐에이즈로 죽게 되겠지만 만약 그 걔가 회개한다면 후회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회개한다면 어떻게 천국에 갈수 있게,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사탄에 내어주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들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실 얘기가 죽 적은 누르기 이렇게 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나쁜 놈들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온 동을에 퍼지는 것을 널지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오직 순전한 것 진실한 떡을 먹어라. 그런 정도입니다. 자그 다음에 나오니까 고려전서 5장에 보면 이겁니다. 너희가 너희가 쓴 편지 에 음양하는 자들에게 사귀지 말라 고 하였느냐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A서가 된다고 이해하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쓴 편지가 벌써 내가 벌써 썼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벌써 썼다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A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 이것은 내 말은 음행거나 탐욕을 보는, 부리거나 우상승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뺐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음행과 우상승배는 어떻게 보면 하 형제 쌍중이나 마찬가지 같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과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사람과 밥을 먹을 때 잘못하다가 그 영적으로... 나가, 내가 전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옛날에 오카란 목사가, 오카나 목사님이 WCC 사람들과 그냥 식사 자리에서 그냥 아, 형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인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얼떨결에 사인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잘못하면 큰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누구와 동행하는에 따라서 달라줄수 있으니까 정말 경건하고 성숙한 사람,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다녀라. 그 얘기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냐, 판단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 밖에 있는 사람 하느님이 심판할 것이니까 그냥 그사람 내쫓아. 그럼 그 사람이 회개하든지 아니면 후회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고 죽든지 그건 그사람 몫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 수배음란 항상 함께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거의 동양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모함여제와 음향, 그러니까 민수계 뭐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아그 시팀에서 모함여제와 음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 음양할까 그 여자들이 여자들이 그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 뭐예요? 야 제사할 때 와서 절해 그리고 그 절한 것을 먹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모세가 그 화가 나니까 제사장 아론 손, 증손자죠, 증손자 죠 증손자인 빈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인의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장에서 그쳤다라. 그러니까 음란을 지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평정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연병을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더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보면 25장 1절에서 3절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죽이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을 보면 있긴 합니다. 자, 보면, 음향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뭐예요? 음향하는 자예요, 음향하는 자. 그 사람 자나, 도적이나 탐욕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받지 못한다. 다 이렇게 나쁜 사람은 하나님을 유혹받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이님은, 우리가, 우리 그이님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천익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음행하게 됐을까요? 왜 모함 여인들과 음행했을까요? 처음에 첫사랑을기억한다 하느님과의 첫랑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무지히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조금 있다가 좋은 남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보 난 당신 요만큼만 당신 50%만 사랑하고 내가 전남이한테 50%만 줄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50%라는 것 자체가 결국 우생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자녀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될수 있고요. 돈도 될수 있고 명예도 될수 있고 권력도 될수 있고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얘기입니다. 요전 고린도전서 1강 그러니까 인물강의 첫 번째 시간에서 나왔던 내용인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할 수 있다. 우상숭배가 결국은 무슨 뭐 부처에다 절하고 뭐 이슬람 경전에다가 절하고 이런 게아니란 얘기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와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몸은 음란할,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몸을 위해서 계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죠. 고린 선생님이 그런 얘기하죠. 몸은 성전이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내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는 몸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우면 은요 주님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뭐 없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장려 합한 자는 그와 한몸인 줄딱이 얘기니까 그 내용입니다. 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체인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건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얘기죠. 요전에 얘기했을 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니까요. 묻고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체인줄왜 알지 못하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력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합쳐지면, 어떻게 해요? 영도 똑같이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룸사롱이나 가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춘을 하거나, 누가, 뭐, 그, SNS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즉석 만나면 한다거나, 그러면 그 여자와 만약 합쳤을 때그 사람의 영이 내 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십절째,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 몸을 합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한 몸이라고 얘기했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몸이 드러, 더럽혀졌어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을 죄에 범죄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더럽혀졌고 우리가 음행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더럽혀졌죠. 창녀의 몸이 되거나 만몬신의 영이 되, 몸이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떠나버리신다는 얘기죠. 너희 몸은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 거가 아니야. 네 것은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 잘데 없으면 결혼하. 여기서 결혼 얘기합니다. 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왕을 피해서 만약 그 그렇지 그 않고 이런 친전 창기와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하면 그럼 아내를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편은 그 아내에서 의미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서 그렇게 의미를 다하라고 얘기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아내는 남편이 그그 그 몸을 주장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되기로하니 나와 같이 그냥 지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왜냐면한그조금 있으면 재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결혼했을 때 어떤 그런 그 심정의 부담 아 앞에 아들이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 아니 고문 당할 때 그러면 내가 배도 할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많이 절제 없으면 결혼하라 정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만약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말아라 이것이 누구의 명령? 이 주의 명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언노라 명언한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 이혼하지 말라고 누가가 얘기했어요? 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 얘기가 뭐냐면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살기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그 전에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도맺지말라그랬죠근데이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이건 뭐예요? 요 12절에 보면 가로친 거 보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 에게바울이 얘기라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경한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 않는 남편이 있거든 아내와 함께 살기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뭐예요? 아내나 남편으로 말리야마 거룩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지 않냐 그렇게 된, 거, 된 거예요. 그런 말씀 하면서 그렇지 않냐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한다. 만약 이렇게 그 사람을 전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음란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불행해 온다.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목회자들 중에서 그 음란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뭐냐 그 아내를 갖다 무시하거나 아내를 갖다 폭행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내와 화합하지 않고 아내와 사랑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뭐요? 예 자녀들이 사고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이걸 하면서 참 쇼킹 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이 문구가 14절, 그러니까 7장 14절이 저는 이 그렇지 않냐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전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하와와 아담의 몸에서 영혼 육을 가지고 나왔다. 일부 일차라고 됩니다. 이 내용 이참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하나님 이랬을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냐, 아담한테 뭐라고 하냐면, 남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지그겠다,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각종 새를 지으시고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이름을 붙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담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건 그때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이, 배필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도 남자나 여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그 다음부터 얘기할게요. 아담이 깊이 잠들며, 잠, 잠들게 하시니잠들매 그가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뼈를 여자를 만드시고 이때 여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죠그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아담에게 남자에게 취해졌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때서부터 남자와 여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럴 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왼쪽 보면 뭐예요? 왼쪽 보면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왼쪽 보면 여기 아담의 그 손에서 여기서 아담이 여기서 갈비뼈 빼갖고 여기서 그저그그 그그그 여기서 그러니까 하와를 만들죠. 그 이게 없서 그리 보면 뭐예요? 둘이 한 몸인데 어떻게 해요? 남자가 부부가 되면 둘이 한 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몸이 된다. 이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이게 생각도 같고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 의견도 갖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아내의 최선을 다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은 하와 한 명만 만들졌을까 말라기에으면그 답이 나옵니다 자 보면 14절에 보면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와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너 그는 내짝이요 너와 사역한 아내로 안으로, 안으로데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여 또다 오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첫, 첫 번째 결혼했는데 내가 사랑을 했어요 근데 더 좋은 여자가 있어서사랑한 여자가 생겼어. 뭐 학벌이 좋거나 얼굴이 이쁘거나 뭐 날씬하거나 이렇게 해고그 여자를 사랑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 만난 여자가 내본처란 얘기죠.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다른 여자를 만나면 너는 거짓을 생각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사실하니까 그에게 영이 충만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이 내용이 뭔 얘기예요? 갈비대가 24개예요. 지금 하와를 만들면서 2 3개를 바뀌었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러면 하나님이 24개를 만들 수가 있죠. 24명, 하와라 24명을 만들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왜 하나만 만들었냐. 바로 무슨냐. 일부 일처를 갖다 주장하시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가. 이경건한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뭐예요? 일부 일처를 해서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자녀를 얻을 수가 있다. 만약 둘이 합 둘이 다툼이 있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자녀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서맞 자나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거라. 거짓말하지 말고 부정을 저지르지 말아라 나는 이혼은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지 하는 자를 미가 그러니까 로 학대를 하는 자를 가 가리, 가리, 자를 가리,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면서 너희 심령을 삼가 거짓을 행하지 말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 7절에 이런 얘기가 뭐예요? 모든 아가를 향하는 자는 여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해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자, 야, 야, 걱정하지 마. 야, 이거 괜찮아. 술 먹어, 먹어, 먹어. 괜찮아. 담배 피워, 괜찮아. 야, 야, 여자, 여자, 사랑 하나 하잖아. 몸만, 몸만 하는 건데 어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기죠 그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쁩니다. 그래서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 어디 있어? 야 하나님 없어 요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있어? 그런데 여기 이런 얘기 무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세는 다유당을 낳았니라. 다윗은 우리 아이 아내에게서 소로몬을 낳고. 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바세바에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솔로몬은 우리아의 자손이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액은, 모든 악은. 자, 그에게는 영이 충만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셨으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음행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징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자녀한테 해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말라기 3장 2절에서 6절에서 보면 자 가능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할 것이냐? 누가 앞에 설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연자는 불과 같이, 잿물과 같이 그거로다 녹여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는 너에게 이말 이말 이말 때, 점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거짓 맹세하는 자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쿵쿵의 싹을 억울한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갖다 해치는 자,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를 압지 않는 자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 또한, 속히 증언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라 뭐야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어그 요한계시록의 20장 8절에 보면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임망하는 자들과 어,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거짓말한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과, 유황으로 과유황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나를 경의하지 않는 자, 나를 존경하는 자들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심판을 주지만 내가 심판을 했던 그들의 잘못한 걸 일일이 일일이 내가 다 얘기할 것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라기의 3장, 3장 5절에 나온 내용들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온 얘기,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나온 말이지, 개들과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애들과 점수권도 음영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 및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뭐요? 다 성밖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너희 어떻게 돼요? 너희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넌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 야곱의 자손은 너희들은 그렇지만 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죠 마태복음에서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자, 아내가 있으면, 아, 그 아내를, 이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내가 아내가 잘못했으면 아내 보도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느님이 이런 말씀, 오지를 말씀이야. 사람이 그걸 부모를 떠나서 아내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걸 읽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 만들었어. 그리고 뭐, 뭐야? 내가 얘기했잖아. 부모를 떠나서 둘이 나가서 둘이 합 안해요. 합해하고 한 몸이 되라고 얘기하고, 말했잖아. 라고 얘기 겁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첫째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 의 첫째 부인이 돼야죠. 근데 야곱은 누구랬어요? 를 야곱은 나이를 더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네가 거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 내가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서 그 가서 재판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그 제사장들한 가서 이런 얘기가. 자, 나는 나반이란 삼촌한테 사기를 당해서 내하고 잠을 잤습니다. 이건 나는 거짓 결혼입니다. 이건 거리를 물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짝어졌기 때문에 너는 내하고 살아라. 근데 보세요. 누구한테 나와요? 내가 자손에서 그러니까 내가 자손에서 유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유다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느님이 짝쪼어 주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오대? 그러면, 모세의 이건 육수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한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완악한 마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가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그, 한달 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거기 있으면서, 어, 성교 가서 봤더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여자들, 거기는 그 천주교이기 때문에,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 낙태를 하지 못하죠. 그 그러니까 남편이, 남자가 여자고 이런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남자들 이홀연히 가버려요. 그 다른 사람하고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이게 잘못돼.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왜 사, 천주교를 갖다가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걸 똑바로 가르쳐 줘는데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태를 하는 것만 막었지, 어떻게,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 것을 왜 파괴하느냐, 나누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왜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바로.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근데 본래는 그렇지 아니 아니라, 근데 이게 본래는 그렇지 않은 게 뭐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의 결혼에 대한 정을 다시 얘기한 거예요. 야,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래타저래타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또한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에 둘이 한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쪼개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냐면 이게 많은 원칙이 있다고 관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요? 남성 유지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하신 게 본래는 그렇지 않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너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요새가 너의 이혼증서 써준 거지? 원래는 그렇지 않은 거야. 결론은 어떻게 돼? 가장 중요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야.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리고 뭐예요? 분리될 수 없어.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분리되면 너희는 죽는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로, 임명한 이유 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되는 자는 가늠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고린도 전제에서 음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예요?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얘기하 듣기 전에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뭐예요? 그 그런 혼자 사는 사람은... 고자거나, 태어나서부터 고자거나, 그 다음에 믿음을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 고, 그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사람을 잊고 양다리를 걸친 아담가와그 창색에서 나와요. 자, 3장에서 뭐 이렇게 돼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 물어보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냐 물어봐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 중앙에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했습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요? 죽을까 하노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을 안겨주는 알게 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한번 돼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뭐가, 뭐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와의 교만이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원죄가 났다고 얘기하는 를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 중요한 게 뭐냐. 누구를 만나는 데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와 같이 하느냐, 어떤 교회를 만느냐 모든 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하와가 뭐냐면 교만에 빠진 거예요. 내가 하느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생각한 거예요. 루시퍼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지갑 보세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자 요한 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역과 안목의 정역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그게 어디 있어요? 육절에 보면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죠 이게 육신의 정역 안목의 정역, 이생의 자랑이란 얘기예요 이런 것이 자기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은 으로것어디에 모습도 왔다? 세상을또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도 그 정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니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그 다음에 정력, 그 다음에 육신의 증, 이런 거다 지나가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보암새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예임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와도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담의 첫사랑,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먹지 않았다면 하와가 하나님과 첫사랑을 잊어먹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나 당신 싫으니까 난, 난 다른 사람하고 이따 올게 그 얘기한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오0대오0죠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결국은 음향하는 거였죠. 그건 양대는 융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첫사랑은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고전에서 이 이몽룡과 춘냥춘냥춘냥전이겠죠 춘향, 춘향, 이몽룡과 춘향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참 보면 하업보다 훨씬 낫다고볼수 있는 거예요. 자변사또가 모든 권력과 그 모든 영화를 너한테 다 줄테니까 뭐예요? 나한테 숙청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했어요? 춘향이는 절대 숙청을 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을 때 이몽룡이 찾아와서 이도령이 찾아와서 그 아주 남노한 행세를 보면서. 그 그럴 그 때도 뭐예요? 이순양이는요변절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첫 산을 기억하고 절대 자기 어떤 그 정제를 지켰다는 얘기죠. 음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원하신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서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무에 그들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 뭐예요? 철제 부활에는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어떻게 해요? 참여,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좋은데, 두째 사망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 두째 사망이 있으면 악의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악의 부활. 그러니까 의의 부활이 있고 악의 부활인데, 악의 부활은 뭐예요?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모르냐는 얘기예요. 자, 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로릇 타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순교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와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오죠. 자 볼게요. 이거예요. 바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보면 타락, 창조 타락, 구속, 심판인데, 자 부활이 첫째 부활이죠. 두째 부활은 뭐예요? 의인의 부활이가 악인의 부활인 거예요. 자 의인의 부활은 천국에 가지만 악인의 부활은 어떻게요? 어디로 가요? 불에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잘할 수밖에, 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그러니까 음란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뭐냐? 자, 이거에 다른 거 없어요. 너희는 우상 숭비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모두가 신령한 음료로 반성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라. 그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음으로 므 광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만나 안 줘? 그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본보이가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바울을 본보이가 돼서 악을 좀 멀리하라 그렇게 되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2절에, 자, 8절에, 10장 8절을 보면 이거예요. 제목이 피하라요.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양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을 죽었나니 이게 뭐예요? 음향하지 말라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민숙에서 나왔던 25장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비누하스가, 그, 그, 비누하, 시점에서 그 고함, 고함 여성들과 음향하다가, 뭐, 모함 여성과 음향하다가, 어떻게 해요? 비누하스가 칼로 찔러 죽이죠. 그래갖고 모든 것이 넘쳤죠. 근데 누가 죽었어요? 2만 4천 명이나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게 비누하스죠. 자, 그러고 나온 다음에 이게 보면,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뭐예요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또 멸망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이 쭉 가다가 광해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왜 맨날 같이 만나면 먹고 야 애굽에서는 그렇지 않았어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고생하게 시켜 막이게 떠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열이 받아갖고 뭐야 불변을 보내갖고 다물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야? 내 뭐야 노뱀 이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이게 뭐냐면 요단강에 있는 노뱀상이에요. 노뱀상. 자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요, 야.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니다 내가 그런 이유, 내가 대속 해갖고 그 죄를 내가 전부 다바다 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가요? 영생을 얻게. 니들한테 영생을 얻게 하려면 위한 거야. 그게 이 예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런 일을 본 보기가 되고 우리가 깨우치기. 지, 대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나니 선지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하면은 너는 잘못될 수 있다고요,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 뭐냐면 하느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고, 감당한 시험을 갖다가 그 못할 때는 허락하지 않고, 그 다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까, 그런적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사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있어요?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음행은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음행은 뭐예요? 쌍둥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 사실은 말이지. 자, 음란은 거절해서 들는 것이 아니라 도망해야 된다. 이 여기서 보면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장군의 그 집사가 됐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 보디발 부인이 자꾸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야, 너하고 한번 동치마자라고 되는데, 뭐요? 조셉이 자꾸 자꾸 거절하죠. 내가 맡은 것은 이 집의 모든 것을 맡았지만 당신은 제외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요? 예 그러니까 그이 보디발 부인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딱 들어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마 그 보디발 부인이 다 내보낼 수도 있다고 좀 봐요. 그 여자가 있었, 그 여자를 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야, 나하고 동침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뭐예요? 자, 12절에 뭐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 손에 버리고 밖으로 나가며 13절에 그 여인이 요셉의 그옷을 그,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도망하란 얘기예요. 중요한 건 도망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고도전서 5장 11절을 보면,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명을 보내 우상숨을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나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예요? 보디발 부인과 밥도 같이 먹고, 식사도 같이 대접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보디발 부인의 마음에 요셉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 그 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음란이 요셉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자체 그림은 뭐예요? 자. 이게 부산 그 대회거든요. 이게 뭐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w c c 예요 종교 통합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1925년 통일 실천 지도자 대회라고 했는데, 이게 WCC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그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요? 만나면 될까요? 지금 그, 김정한 목사님이나 그, 누구예요 이동원 목사,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조영기 목사, 얘기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나는 WCC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거기에 사인하고 있어요. 거기에 참석하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동행하는 데서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정부의 친, 그 친성향, 친여성향, 정부의 이 친정부 성향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온라인 예배 드려도 관계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저는 저희들의 생각, 저, 보통... 그 정말 성경 말씀에 하는 그 말씀 저희 노회나 저희 그 교단이나 그 협회 소속된 그그 그 거기에는 뭐라고 있냐면 예배 드려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중요한 게 누가와 같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난한 사람과 들 만나지도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그여인 날마다 요셉을 청하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해서 도망가버렸죠. 요셉은 도망가버렸어요. 자, 그여인 집사람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가 우리를 희롱하는 게 한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수로 질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이 누구예요? 요셉을. 왕정 그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전 보디발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알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자기 부인을 그렇게 겁탈하려고 했다면 보디발이 가만두겠어요 죽여버려죠 요셉을요. 자기 부인을 겁탈하는데 가만놔도 죽여버릴 수밖에 없죠. 그 이유가 뭐예요? 보디발도 자기 부인이 어떤 여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음란했던 여자라고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왕정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자, 여기서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아까 똑같은 거지. 음행하거나 우상숭입 하는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그, 그런 자와 함께 밥도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 형이 어디서 나오면이 얘기예요. 자,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이게 나오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시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한테 있잖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내 거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 몸이 더러워지고 음란이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몸을 깨끗이 하고 우상 승배하지 말고 음란, 특히 음란을 조심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해결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바로 그 내용들이에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한 입에서 두 마디가 나올 수가 없다. 쓴물과 단번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우리 보는 거, 듣는 거, 그런 것도 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뭐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 아니냐? 덕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군지 자기 육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육을 구하라. 그 뭐요? 예 남을 배려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거희들한테 정죄받지 않고 칭찬받았고 모본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해결책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익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천사에만 할줄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꽹가리 올리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예언이 능력이 있고 내가 산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방언을 하고 통변 인사를 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내가 나의 몸을 희생하고 그 사람한테 하더라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이유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게뭐야 나의 첫사랑, 하느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라.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을 뺏긴 사랑, 온전한 사장이 아닌 반쪽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둘이 한몸이니까 그것이 쪼개졌을 때 한몸을 나누, 나누지 눌 못한다고 했죠 나눴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걸 다 죽는 거란 얘기죠. 자, 사랑은 뭐라고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냐며 자랑하지 않냐며 교만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에 향하지도 않고 자기 유학을 구하지도 않고 성례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뭐예요? 하느님과의 사랑을 위해서. 하느님과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견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요? 사탄은요, 참지 않고, 남을 말에 기울기지도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해 행하고, 자기 유익만 관심이 있고, 성내지 않고, 성내고, 그죠? 악한 것에서만 신경 쓰고, 그죠? 진리와 정의와 진리를 싫어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참을지도 모르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욕심이 많아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는 욕심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예요? 참지도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배반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사랑을 반쪽 자랑인 사람,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사람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지 못해. 나는 정욕이 많아서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킬레스는 난 이거야. 나는 뭐 나는 똑똑한 사람이 좋아. 난 이쁜 여자가 좋아. 난 날씬한 여자가 좋아. 이전 거가 뭐냐면 사탄이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 모든 것은 떠나간다. 그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자녀에게 불행이 닥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얘기하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근데 마라나타가 또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20절 마지막절에 나와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이을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렇 나와요. 근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는 뭐냐면 마라나타가 아니란 얘기예요에르코마의 타큐라고 해갖고 주 예수여 오시 똑같은 내용이지만 마라나타는 아니란 얘기예요참 무섭죠.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자, 22장, 여기서 보면 그 내용을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22절 말씀처럼 16절 말씀처럼 누구 16장 말씀처럼 누군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말라나타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가더라도 정말 어떻게 해요? 운전한 사랑을 갖고 거룩한 사랑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